안녕하세요 파이리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것은 dt no.1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dt98 스마트워치 리뷰입니다 일단 이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중국 회사에서 나왔는데 조금 에로 사항이 뭐 많다라기보다는 조금 재밌는 친구예요 좀 재밌는 친구라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좀 갤럭시 워치가 나오기 전에 임시방편용으로 제가 다른 워치를 쓰다가 그 워치가 고장이 나서 이걸 쓰게 되었는데요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카본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어 있다고 하는데 전 솔직히 조금 심스러워요 카본으로 만들어진 것 치고는 너무 가볍거든요 너무 가볍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 보면 플라스틱 소리가 나거든요 플라스틱인 것 같은데 카본 소재라고 보니까 일단 믿어 는 보도록 하죠 믿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리콘 소재의 스트립입니다 스트랩이고 실리콘 소재 스트랩이고 뭐 스트랩 자체는 빳빳하기 때문에 조금 뭐 구부러서 조금 길을들여 줘야 돼요 일단 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ECG 그러니까 어... 심박 심박수? 어쨌든, <웃음> 어쨌든 심박수랑, 그 다음에, ECG가 되는 그런, 어 센서가 다 있어요. 탑재되어 가 있어가지고, ECG도 되고, 심박수 센서도 됩니다. 심박수 센서도 되고, 다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칭찬할 점은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뭐, 켜보시, 켜보면 아지, 아시겠지만, 여기 켜보시면, 여기, ECG, 그 다음에, 여기, 블 l 드 o 라 p l e c g h 트레이 t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어, 이 시지가 지금 정확하게 뭐지 까먹었는데 어쨌든 이 시지가 있고 그다음에 심박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블러드 프레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혈압. 네, 혈압이랑 <웃음> 그다음에 슬립 모니터 그다음에 뭐 얼마나 앉아 있었는가도 있고 얼마나 앉아 있었는가도 있고 그다음에 그피 혈중 혈중 산소 농도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은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기능은 굉장히 많은 친구인데,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 네, 작동은 해요. 작동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제가, 뭐, 병원, 가 저희 지하철에 가보시면, 뭐, 그, 병원처럼, 뭐, 임시로 그냥 혈압 재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혈압 한번 재보고, 이걸로 재봤어요. 이걸로 재보니까, 혈압이 어느 정도 맞아요. 어느 정도 맞아서, 뭐, 오차가 한10 정도? 정도 나긴 나는데, 혈압, 혈압도 내 되고 그 다음에 이 cg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핸드폰 어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핸드폰 어플을 보여드릴게요 핸드폰 어플에 보시면 여기 핸드폰 어플 이거든요 핸드폰 어플인데 여기가, 여기가 총 걸음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어, 오늘 얼마 잤는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오늘 심장박동수 뭐 그래프로도 이렇게 보여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모올에 들어가 보시면 이 cg 디액션 대액, 모올이 뭐 나오는데 이거 보시면 ECG 어, 데이터도 볼수 있어요. ECG 데이터도 이렇게 볼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ECG 데이터가 이렇게, 어, 꽤나 뭐, 이게 정확한 건지 안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ECG 데이터도 나오고, 뭐, 꽤나 뭐, 뭐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기능이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느냐, 바로, 심박, 심박수 자동, 자동 측정 기능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심박수를 재려면, 일일이, 뭐, 매 시간마다, 뭐, 제 심박수를, 어, 재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고요그 다음에, 뭐, 한글이 안 된다는 건 기본 전제로 깔고 지내시고요그 다음에, 뭐, 지금 배터리가 굉장히 적어요. 배터리가 굉장히 적어가지고, 하루 종일 차고 다니기에 무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외 여러가지, 뭐, 에로사항들이 조금 있는데 저는 뭐 그냥 뭐 괜찮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점은 여기요여기요 충전기입니다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뒤에 착 달라붙어요 여기 착 달라붙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착 달라붙어요 자석으로 착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정말로 좋았어요 정말로 좋았고 어그 외에는 딱히 별다른 특징이 없는 그냥 그저 그런 친구예요. 뭐 기능들 다 들어가 있고 뭐 기능 기능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 친구예요. 단지 문제가 조금 있다면 연결성에 조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 자동 심박 심박수 심박수 측정 기능이 빠져 있고 한글이 안 나는 오점 정도 말고는 딱히 그다음 그, 별다른 특징이 없는 친구입니다. 여기까지 파이리의 파비앙이었고요 여기까지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